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, 프이미 우와, 옆에 또 진짜 멋있다. 들어가세요. <목소리> 들어가세요. 나가세요. 옆에 아, 들어줘. 보장이 손으로. 보장이 손. 그렇지. 짠. 그렇지. 자, 앞에 보고 건너줍니다. 그렇지. 너무 잘했어. 우와. 어. 그렇지. 멀쩡했어. 잘했네. 좋아요. 여기 앞에 화면을 잘 봐주세요. 빵. 잘했어 한번더 빵빵. 네. 너무 잘했어. 다리도 돌아가고. 그렇지 한번더 빵빵.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조심히 내려오고 팔꿈치 보호대. 자 우리 팔꿈치 어디 있어? 찾아볼까? 뭐 하자, 뭐 하자. 우리 보호자분 체크한 다음에 이 자전거 체크해줘야돼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돼 자 신은 뭘까? 체인 어? 아하 체인이야 체인 바기와바기 사이에 잘 연결이 됐는지 아 귀여워 여긴 여긴 잘못한거지 오오오 역시 잘 따라오세요 아 어. 옳지.옳지.옳지.잘한다.세 개어까지 계속 볼게어떻게잘한다해봐앞으로옳지옳지옳지잘하고있어잘하다아 어, 어, 잘한다.와. 오, 저런 너들이야 뭔지 알겠지.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잖아. 너 혼자 먹을 엄청 못 자셨나 봐요. 혜리야, <목소리> 음. 너 이거 썼잖아. 음. 여기서 연락 왔다. 당첨됐다고? 당첨됐다. 응. 너가 쓴 거. 거기 그래. 선물 보내준대. 음, 뭐? 안전 키트. 안전 키트. 그 보낼 때보내는 보... 날을 보내야 되 된... 오늘은 날까지 보내야 되는데 응그 날까지 보냈어? 응! 그 안에 보냈지 당연히 그래? 응 나는 엄마가 그냥 그냥 했던 말을 없길래 몰래했지 아안 되면 너가 실망할까 봐 몰래했지 <웃음> 뭐라고 했냐면 음. 응급키트래 응급키트? 음, 상품이 응급키트인데 음. 지금 <웃음> 저녁시간에 배달텐데 저녁시간에 보면 내 선물 뭐 할거야? 응. 팔목시계 팔목... 손목시계? 손어뭐 <웃음> 어디꺼? 롤렉스 해드리자 롤렉스 어? 그걸로 해드릴까? 한... 한 9천만원 정도 되는거? 응. 왜? 우리 돈 없잖아 <웃음> 너 9천만원... 9천만원... 아, 아 그래? 그럼 얼마짜리 사드려야 돼? 손목시계? 만 원대. <웃음> 알았어. 만 원대. 만어대만받아만원아아할아만 원대. 만 원대. 만 원대. 만 원대. 만 원대. 만 원대. 만 원대. 만원 맞아. 원대. 뭐야 대만가있만 어? 대지 원대. 있는데? 오 와. 형이 <웃음> 없어서 <웃음> 잘 쓸게요 하자 잘 쓸게요 <웃음>